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7월 30일 미주 앞바다 시간표 탔습니다. 시간 어, 사도, 에도. 제가 를한번말리네요저불말고두 번, 두고 저, 저, 이제 양성입니다. 예, 배는 겁니다. 사도, 예. 에도. 사도, 에도 사이로 왔는데 채비 예, 없어가지고 아침에 만든 겁니다. 밖에 없네요. 낚시 점 둘러보니까 날 7호밖에 없다고 하고, 그래서 10호를 원했는데, 에이, 어차피 하단 낚시 그냥 있는 걸로 해서 타봤습니다. 애들이랑 애 엄마는 저기 하고 있어요. 그게 뭐지? 스킨스쿠버? 타서 여기까지 왔었는데 미주 앞바닥까지 어, 바로 앞에 5분 거리가 포인트니까 어. 방금에 넘어서 기분이 좋았네요. 아 역시 미주 앞바다가 아이고, 이런. 틀 <웃음> 마저 났다. 아, 이런. 어? 아, 나 참, 나 이런. <웃음> 그래도 문어는 걸려있네. <웃음> 무로 밥바고예 <웃음> 이거 기어니까예선장님 렌탈 없어요 네아 여기 없어요 예예 그럼 요요요 보면 예예 요쪽에 보면 남진 다있습니예예예 좋았는데 나 이제 한번 <웃음> 올려보세요 어절수 없죠 나일론 원줄인데 한번 해보죠 아, 참, 진짜. <웃음> 자, 오늘, 오늘, 일진 살았습니다, 진짜. 아이고, 오늘 다 버리는 거요. 예모자우선 날라가고. <웃음> 자, 와, 이건 농어대 같은데? 줄 나일론 한8호 정도 되 보입니다. 오, 근데 이거 뭐 미조리에도 낚시 전용선이 있구나. 선장님 포인트 탐색도 좋으시고 낚시대 부러진 거야 뭐 낚시대 부러진 걸로 분위기 뭐. 다운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스피닝이 다르긴 더 쉽죠? 다만 좀 길어서 그렇지 어우 <웃음> 포인트 좋네 액션 좋고 다 좋은데 <웃음> 길어가지고 <웃음> 많이 잡으셨어요, 선생님? 몇 마리 잡으셨어요? 아, 두 마리 잡으셨어? <웃음> <웃음> 스펙톡클 하네, 진짜. 긴 낚싯대에 연신들까지 있어서. 그래도 감은 느껴지는. 개인 장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고가든 저가든 간에 제 손에 익었던 녀석을 낚싯대도 많이 가져왔는데 4시간 이라고 4시간 반이라고 좀 우습게 알고여튼제 손에 안 익는 거 이걸로 하다보니까 어이 끈적끈적한 문어는 빡대가 참 좋은데 끈적끈적한 느낌을 알아차리기가 <웃음> 너무나 저핸이고 <웃음> 조인볼트를 풀려서 핸들을 바꿔보려고 했더니. 조은 부식인지 핸들이 빠지가않네요 그래서 그냥 좌애으로고 있습니다 자 섬치기 하십니다 섬치기 하시는데 와 핸드리입니다 여기 포인트 일컬레비때마다야 네, 네. 네. <웃음> 자, 세 마리째. 좀 작네요. 두 마리 방생하고 두 마리 잡았네요. 두 네, 마리는 그래도 면 방생 사이즈라서 좀 괜찮습니다. 어제 행도 마을에서 바람 터지면서 비가 좀나 흩날렸는데 그때 수평면 온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반만 한세 마리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뭐네 시간 시간 빼니까. 조건은 꽝이라도 만족을 했었을텐데 그래도 두 마리라도 건졌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낚싯대는 음 자우산보자도 뭐 잊어버리고 뭐 이런 날도 저런 날도 있는거죠. 자 수고하셨습니다.